안녕하세요 쩡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오잉 별대가라는 건가? <웃음> 뭐 전사는 있으니까 어수선한 마음으로 가야겠네요 별은 안 가더라도 보상은 땡깁시다 왜 이렇게 니달리가 잘 나오냐 바로스 팔면 이잔데 아이파라 10원 이자 보면서 해적을 받읍시다 이거 뭐야? 진짜 별 덱하는게 맞았나? 안하려고 하니까 별을 퍼부어주네요 일단 20원 이자 음. 아 큰일났다 배치를 너무 잘해버렸잖아 3개라도 맞아라 아 니글가네? 이 어우 망해버렸는걸? 진강보고 이제 슬슬 덱을 결정해야겠네요 아 진짜 이거다 폐망하겠어 그냥 원형이나 돼서 이거 제이스덱을 가볼까요? 빌드업으로 쓸만한 애가 이거 쓸만한 친구가 없네 일단 복원에 거압 받고논해주고 씁시다 이거 대천사 넣고 제이스 덱으로 가봅시다 이번에 제이스가 어, 이번 패치로 방어적인거는 너프됐는데 일적으로 버프가 되가지고 용술 제이스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야 근데 용술사가 필요한데? 생각해보니까? 용술사가 없네 어느 순간 용술사라고 생각겠지 <웃음> 아니 제이스 안되겠는데? 어 큰일났다 어? 어 뒤집게다 이런 뒤집게 먹고 용술사 제이스 가보겠습니다 어 마침 필요했는데 아니 세상에 마침 마침 지팡이도 하나 있는데 용술사 제이스 확정 바로 만들어줍니다 아이사도 사주고 아 근데 진짜 착각했었네요 용술사 제이스 한번 해봐야지 하고 계속 생각하더니 제이스가 용술사들 오 제이스 나이스 이거 한턴 더 먹고 갈아버립시다 오 이거 용술사 상징 하나 얻어볼게요 좋냐도 괜찮은데 그래도 용술사 나와라 나와라 용술사 돈 그만 먹어 용술사 나와라 와 그래도 나와줬네요 아돈 폰 증발한 것봐 일단 싹 갈아엎어 봅시다 자 정리하고 용술사 오 나이스! 야수가 나왔는데? 둘베랑 이러면 뭐 유경술사는 되겠네요 소 넣고 아 오케이 미달리 일단 유경술사 세트랑 카르마를 찾아야하네요 오짐승소을 대박 뭐, 짐승소으로 가봅시다 아이 큰일났네 일코친구들이 없어서 팔룡술을 못하네요 어항 넣고 여기 두자리에 세트랑 카르마 넣으면 팔룡술사가 되는데 안되면 뭐 사기주사위를 박아봅시다 일단, 용술사 유닛을 하나 더 넣고. <웃음> 아, 디는 진짜 센데? 흑대기. 이 친구 거하가 없어서 이거, 제이스 평생 못 찾겠는데? 찍어. 한번 더. 캅. 나이스. 해불망 하나 만들겠습니다. 피가은 있어야 할것 같으니까. 파기 슈사이를 슬슬 쓰고 싶은데 한번 써봐? 누구한테 써야지? 일단 그냥 제이스한테 써볼게요 어, 나이스 제이스 이성 배불망은 레벌망은... 야쏘 아 볼리베요? 얘가 삼성 찍힐 것 같은데? 아 잠시만 와 체력 봐 체력 7200? 와 미쳤는데? <웃음> 아니 이 영상밖에 안 받았는데 체력이 7천이 넘습니다 아 누누야 입 찢어지겠다 이거 나이스 돈 조금만 모았다가 리롤 칩시다 올리베어가 이거 삼성 뜰것 같으니까 치간 볼베 넣을게요 와우 내려찍기 <웃음> 미쳤다 진짜 아너 일로와 나이스 아니 한방에 터지는데요? 근데 여기 솜 3성 찍으려고 하는데? 아닌가? 여기 솜이성이었지 않나? 아니 근데 이성 솜이 한 방에 터졌었네요? 어 아, 제이스 진짜 센데? 아무튼 이거 솜 3성 견제는 해야겠네요. 구원의 성배어 이거 괜찮네요. 어 나이스 카르마 오 어, 야스오 어, 나르로 CC 하나 챙겨줍시다. 솜 견제는 이거 실패했고 를 이쪽 불베한테 주겠습니다. 배달리와 한방에 정리 뚝배기 와가시가모터 한방에 터뜨리는데? 미쳤다 세긴한데 이거 리로르는 계속 치겠습니다. 손도 잡고 세트도 찾아야해서 오 나이스 일단은 탈수술 넣을게요 활용술사 완성 솜삼성 띄우는거 아니야 나이스 솜잠깐 놓을게요 <웃음> 아니 이거 진짜 미쳤나봐 뚝배기 킬러잖아 진짜 아니 쌩쌩아 혼자도 만나면 뭐하니 쇽쇽쇽쇽쇼 아니 여기 핀 찍는걸 보니까 진짜 쎄긴 생각 옵니다 홍배는 천천히 쓸게요 올리베어 팔기는 아까우니까 이거는 테라 그냥 갖다 차버리고 바로 뒷라인 찍어버립시다 아니 잠시만 아니 우리 리신 이거 어딜 찾은거야 테라 죽어 아 얼었어 이거 <웃음> 빨리 빨리 뒷라인도 컷한번더 찍어 찍어 아이 나이스 아 까비 아, 이거 리신이 잘 맞춰줬으면 이겼는데. 한 방에 터뜨릴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러면 도장을 먹겠습니다. 아니, 거결을 먹을까? 물배 한 마리. 일단은 야스오 넣어주고. 아, 여기는 어떡해. 자야가 아직 일성이네요. 아, 일성 자야로 나 어떻게 잡을라고 와. 새기 <웃음> 와. 필드 아, 청소. 이거 어떻게 잡을 것 같아 진짜 <웃음> 아니 내려치기면 다 한방이야 1 5 0 0 0볼배 나와라 볼배 아니 솜? 잠거 솜삼성 절대 못뛰어 아니 그러고보니 얘는 7레벨 솜이 6마리였네요 이젠 안돼 내거야 그래도 여기도 삼성작을 좀 해놔가지고 과학 넣어놓기 잘한 것 같네요 누가 어, 너 죽어. <웃음> 나이스. 삼거결이었어오 골리배요. 거결 하나 가다 볼까요, 그냥? 가호일 어, 나쁘지 않네요. 여기 테란 삼성 보는데? 아, 이 정말 테란 어떻게 구하냐 이거. 아, 어, 여기는 손한 마리 남았고. 안돼 얘들아 나 1등 할거야 <웃음> 다들 왜 이래 정말 그렇지 이번에 리신 제대로 찾았고 대려 찍고 나이스 신 한방에 서뜨렸고 바로 만화 채워서 서블킬 그렇지 용갈이 도축해버리기 와우 시바라도 한방에 17,223딜 아, 아직까지는 좋은데 아 안돼! 솜 안돼 안돼! 절대 못 찍어! 아 여기 이제 필드 팠나안떠안 떠! 안 떠. 아 여기 아 여기 결국 나갔네요! 그래! 내가 너 죽이려고 견제하고 있었어! 이제는 페라만 견제하면 되는데 페라가 두 마리 남았네요? 아니 플랫판도 아닌데 왜 이래 이번판 <웃음> 일단 야스오 먹겠습니다! 페라 삼성 뜨진 않겠지? 근데 안뜰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와, 이거 뜨겠다. 한 마리 남았잖아. 살려주세요. 아. <웃음> 아, 아니, 잠시만. 테라도 때리러 가면 안 되는데. 테라도 이거 두번 찍으면? 빨리 찍어버려. 와, 나이스. 완영락 캐리. 제발. 테라야, 착하지? 아, 이거 빼주면 안 돼, 빼주면 안 돼. 오코 빼주면 안 되고. 난안닦고 여기도 안닦고 오, 여기 기물 파네요? 다파한 방에 끝내버리면 안 될까? <웃음> 근데 한 방엔 안 끝날 것 같은데? 되나? 되나? 죽어! 테라야, 반항하지 말고 죽어! 죽어! 근데 솔직히 테라 삼성도 보고 싶기는 한데 그건 제가 나중에 찍는 걸로 합시다. 테라야 안 돼. 테라야. 어안 떴다. 안 떴다. <웃음> 야.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팔룡 출사 제이스로 1등 했습니다. 아우 제대로 심장 쫄깃한 판이었네요.